이녀석자이달라고이 녀석은 <목소리> <목소리> <임시로>. 음... <목소리> 배달, 배달 아,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다석은이이이배달은 북한까지 갈거석요 오늘 마지이녀이다 내 마음에 복한 배달 하고 있습니다. 뿅! 와, 너무 가끗했네 누구나 한때 시차했어요. 오늘 당근 마켓에서 팔아도 되네. 수을 선택해주세요. 한하게 먹게. 해당 제품의 오케. 에이! 해다도! 왔습니다. 음! 근데 토스트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치즈... 치즈 포테이토... 베이컨 음. 3시간 3시간 12분 나한테 4시간 반 정도네 자, 어.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햄치즈 와 음~~ 맛있다 우와 지금 출발합니다 어, 4시간 반 정도 도달합니다 이거 어제 비슷한 캐리네 배틀러스 영어 잘하네 약간 미국 이거 액센트 있어요. 네, 할까요? 어, 네, 음아요어네 빨리, 아! 리 빨리, 빨리, 아. 요 빨리, 빨리, 게리 빨리, 빨리, 빨이 빨리, 하리 빨리, 빨리, 이거 빨리, 빨리, 빨거 빨리, 빨리, 빨리, 요 아, 네, 남자, 저, 저 있어요. 긴 거. 어, 큰 거요. 큰거 긴긴거 좋아요. 긴 고맙습니다. 긴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엄청 크네, 진짜. 이거 여자 써도 되네. 이거 약간 교복 느낌이? 후 만드야 돼요. 어떻게 하지? 사장님, 아마 카위 있는데, 카위 좀걸려올래 카위 <웃음> 좀, 네, 이거 중간에, 여기 중간에. 맞아요. 이렇게 잘려달라고? 쪼 아, 아, 아, 아, 조금만 더짧 작은 사이즈. 이렇게? 어, 네, 네. 발가락 쪽 중간이 잘려달라고 해낸 듯합니다. 아, 네, 발가락 쪽. 발가락 나오게. 아, 네, 네. 발가락 나오게요. 오, 딱 아, 맞아요. <웃음> 이사해요? 아, <아니에요. 웃음>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웃음> 오케이, 지금 마이크로소만틀 러스입니다. 세, 네. 하나 셋넷 네. 하나 둘셋넷 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와본 집! 몇 개의 리필이 게어 제일 맛있는 거뭐요아 이츬이요? 와 여기 향기미 좋어 오! 오 맞아 이거 아까 방금 여기도 남새 있어 도대 16.4km 남았습니다 유리입장 Good, g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잘 나왔어. 고맙습니다. 나도 찍을래? 아, 진짜 괜찮아 이거 한, 인생 한 번만이요. 이거는 자전거로 이거 하는 거. 아니, 입장, 입장. 여기, 여기. 입장해. 오케이. 입장! 아, <웃음> 아. <웃음> mm. Fast, f a s t m o r 빠르게빠 a r e a v 있어요. 팔이. 베리굿, 베리굿. 다리 좀더 <웃음> 어, 앞으로. 앞으로. 예. 어 이거 다리 움직이면 돼요. 오케이 스탑스탑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도 해. <웃음> 에? 너도 해. 에? <웃음> 너도 아니 이거 안돼 이거 핸드폰 빨리. 저도 하라고? 요어 <웃음> 너도 해. 아 저는 많이 해봐가지고. 아 너도 해. 아 많이. 해봐가지고. 아니 이거 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 군인 아, 하는 싶었다고요? 거. 어 그냥 다섯 번 해보세요. 어, 어. 어? 아, 이런 애. 아, 이 아, 나, 어 나, 아, 나, 아, 나,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리 실생 아네 나네 이게 이게 아마 앉았다 아네아이 빠니 기억해요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네, 어! <웃음> 아 굿굿 고맙습니다 보통은 롱한데 임시로 이렇게요? 음 굿굿 앉았어 다음에 엎드렸어 <웃음> <맞아요>. <웃음> 음, 고개를 들어야 돼요 음 그렇게 이렇게? 앞에 적을 봐야 돼요 앞에 적을 보고 그치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퍼펙트 유리 왜 안쌌어요? 유리, 유리 안쌌어요 먼저 숄더 업 어깨를 어깨를 앞으로 오케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유리 트루 슬로우 너무 느려요. 유리 그러면 지금 못 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했어요. 여기 <웃음> 만족해요, 유리? 맞아요. 만족해요? 아 너무 재밌죠? 어, 재밌어요. 아, 포복을 좋아하네. 아, 재밌어. 음, 포복을 재밌어요. 좋아하네, <웃음> 이거. 뭐야? 다리 아파서 옆코 부분. 예, 옆 부분? 이. 어 힘들어. 아, 네. 이 아. 잠만 어, 맞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만약 맞는 같은데. 우리 <웃음> 팔 써야 돼요. 팔. 나 월에는 그냥 한 하나는만 해 <웃음> <했어>. 근데 물이 <웃음> 물이 왜 이렇게 있어 다 <웃음> 됐어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안정해 아 아가 왜 이렇게 해요 아, 아가기 하나 뭘... 했으니까 물이 바이많인데몇번기억나아기고안나 <웃음> 아, 자전거 여행 어땠셨습니까아울아어 편했다 했는 아, 뜻이지 어 아, 더 높은 거 해야 돼 도록 한거야. 나중에 또광고 해야지. No. 그대가 있어? 어. 오, 이 기쁘. 아, 잠깐. 아, 손잡고 d m z 또 가야되잖아요. <웃음> 어, 이렇게야? 이렇게. 고 있어. 이제 인증각을... 그래서 마지막에 변집에 아. 두번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 아, 재밌다.